해외 사시는 분들은 뭔가 되게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아마 유학 오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아 저런 것들은 미리 쟁겨가면 좋겠다. DHL 기준으로는 55만 6천 원이 걸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Hey, what's up? Jenny's here. 오늘은 제가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택배가 좀 뜯어서 있어요. 방이 조금 작아가지고 이 택배 언박싱 영상은 이 거실에서 찍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집이 기숙사 형태로 돼 있어서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하필 언박싱 영상을 딱 찍는데 친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거실을 쓰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뜯는 와중에 방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일단 지금 빨리 택배를 뜯어보고 싶은데요. 미국 온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거를 택배를 시킨 거예요 뭐 한국 가면 꼭 살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뭐한 1년에 한번 정도는 한국에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면서 이번에 제가 좋은 서비스를 알게 돼서 한국에서 한번 물건을 시켜봤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배를 보내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우체국 택배잖아요. 근데 우체국 택배가 진짜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그도 지금 코비드 때문에 뉴욕이나 LA 정도 뭐 이렇게 주요 도시들은 택배가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택배로 이렇게 배송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시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배송업자를 알게 되면서 한국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너무 많았는데 한번 시켜보자 해가지고 한국에서부터 택배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라라 익스프레스 택배 회사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부터 택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나라라 익스프레스를 선택한 이유는 진짜 빠르고 저렴해서 그래요 제가 이거를 목요일날 주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주 월요일날 바로 미국에서 택배를 받은 거예요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비즈니스데이라 치지 않고 3일만에 택배를 받았습니다 진짜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나라라 익스프레스를 선택한 이유가 가격이 저렴해서 그래요 <웃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배 무게가 20kg거든요 우체국 비용으로는 38만 2천원이고 DHL 기준으로는 55만 6천 원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를 아, 안 보내야 겠다 그냥 미국에서 살아야 겠다 알아서 살아야 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 나라라 익스프레스는 이거 20키로 기준으로 29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와요 우체국 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고 dhl 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진짜 편한 점이 뭐냐면 미국으로 택배를 보내러 우체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송장 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본인이 다 직접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영문 주소라던가 뭐 어디로 가야 되는 이런 거를 되게 더블 체크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나라라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택배를 보내면 그 송장도 다 나라라 익스프레스에서 다 알아서 써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거 한국에서 뭔가 써보고 싶은 게 있고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가족들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친구들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한 거예요 근데 나라라 익스프레스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대신 구매를 해주고 그거를 픽업 서비스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먹는 한약 제품이 있다 그 한의원에 가서 그 한약을 직접 픽업을 해 주셔서 그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미국에 있는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좋은 거는 이 모든 서비스는 다 무료라는 거 나라라 이스프레스에 택배 비용만 내면 돼요 이번에 너무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결제를 할때 한국 핸드폰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못 샀던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링크 그를 나라라 익스프레스에 다 보내주니까 나라라 익스프레스에서 대신 구매를 해줘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라 익스프레스는 어떤 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냐면 자녀들 유학을 보낸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해요. 서울에서 부천까지는 무료로 택배를 픽업해준 서비스를 하고 계시거든요. 유학을 보낸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보옷이라든가 겨울옷을 보내야 될게 생겼다. 먹을 거를 보내야 되는 게 생겼다. 그러면 택배를 싸서 이렇게 집 앞에 두시면 나라라 택배에서 바로 픽업 하고 그거를 미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 주는 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대부분 이틀에서 3일 안에 미국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 택배 리스트는 일단 미국에서 절대 살수 없는 것 미국에서 먹어볼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샀어요. 아마 유학 오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아, 저런 것들은 미리 쟁겨 가면 좋겠다. 사실 백팩을 잔스포 그거 완전 국민템 있잖아요. 그걸 쓰고 있는데, 한 8년은 쓴것 같아요. 백팩 하나 정도는 이제좀 하나는 구매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백팩을 막 찾아봤는데, 한국의 어떤 연예인분들이 이 백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이쁘다. 미국에서 살수 있으면 사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백팩이 너무 비쌌어요. 제 기준에. 아, 좀 가성비 좋은 거 없나? 그래서 진짜 백방으로 찾아봤거든요. 막 핀터레스트 뒤지고 다 뒤졌는데,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제 기준에는 엄청 거금을 들여서 가방을 구매를 했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제가 유일하게 가성비를 생각 안하고 샀던 네. 요게 뭐냐면 앙뜰의 제품의 가방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쁜 굿즈도 이렇게 달려있고 이 제품 자체가 엄청 디테일해요 이런 굿즈들도 앙뜰에서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서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이게 작동도 해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찰칵 찰칵 <웃음> 소리나는 거보이죠 너무 귀여워요 이런게 너무 귀엽고 가격은 22만원 줬습니다배 이렇게 수납공간 있고 이런 디테일도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도 앙트레 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너무 구성 하나하나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비싸지만 소장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이렇게 열어보면 색깔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납공반도 있습니다 이 앙트레브가 미국 웹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구매를 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많은데 이 뭐야 신발을 4개를 샀어요 근데 왜 신발을 이렇게 많이 샀냐 아, 뭔가 미국에서 사는 신발은 뭔가 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뭐 나이키나 뭐 이런 제품들 빼고는 일반적인 신발들은 죄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신기에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항상 샀던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 브랜드가 되게 가성비 대비 너무 좋고 그리고 진짜 편하거든요 여기 브랜드는 진짜 가성비 대비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서만 거의 신발을 구매를 했던 게진 진짜 편해요. 그니까 여기서 신발을 사서 뭔가 발에 막 물집이 생기거나 피가 나거나 그랬던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키는 데고, 그리고 여기가 저렴해요. 신발 다칠까봐 신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신고, 해지면 버리고, 다시 사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요번에 제가 샀던 거는 무난한 템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걸 산 이유는 뭐냐면, 아, 미국에서도 물론 비슷한 제품을 많이 봤는데 미국에서 사면 되게 무거웠어요. 좀 신발은 가볍고 편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가지고 바닐라슈에서 되게 가볍다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어허 스니커즈인데요. 제가 키가 되게 작아요. 운동화는 무조건 이렇게 굽 있는 걸 사거든요. 그래서 굽이 적어도 한 3~4cm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제가 유일하게 바닐라슈에서 굽 있는 신발을 사도 굉장히 편하게 신고 있거든요. 스니커즈 없어가지고 스니커즈 하나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귀엽죠 이것도 굉장히 편하다는 그런 댓글을 많이 봐서 바닐라슈에서 얘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되게 스테디셀러예요 이번 구매가 한 세, 네 번째예요 진짜 너무 편하고 얘가 지금 굽이 한 5, 6cm 있거든요 근데 근데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바닐라슈에서 꾸준히 잘 팔리는 그 아이템이고 제가 그래서 한 시즌, 두 시즌 신고 다시 사고 다시 사고 해서 재구매를 여러 번한 아이템입니다. 이거 계속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편하고 아 이거는 이거는 약간 이런 구드 <웃음> 이거 되게 귀엽죠? 이런 이런 거 한번 신어보고 싶어가지고 하나 샀어요 이거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또 여기 보면 바닐라 슈가 엄청 편안하게 만든데 있잖아요 여기도 되게 폭신폭신해요 여기에도 굽이 3cm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 굽 있는 것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이것도 굽 있는 걸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가죽... 가죽? 되게 편해요 이렇게 제가 옷을 많이는 안 샀는데요 어, 모코블링에서 샀습니다 저는 무조건 청바지는 모코블링에서 사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사이즈가 진짜 작아요 근데 모코블링에서 그 작은 사이즈를 생산을 해줘요 아 그리고 저렴해요 여기 있는 티셔츠도 되게 작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기본 기본 티셔츠 이거는 꽤 오래전에 구매를 했던 거라 그 당시에 뭔가 한국에서 막 이런 베스트가 유행하더라고요 셔츠 위에다가 이 베스트 입으면 좀 따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모코블링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인턴 하면서 뭔가 블라우스가 너무 없더라고요 회사 미팅 같은 거 하는데 입는 게 너무 한정적이어서 기본 블라우스 얘랑, 이건 약간 실크 재질인데, 실크는 아니에요. 그냥, 실크처럼 보이는 재질. 왜냐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옷 같은 거는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마음에 드는 디자인 있으면 사시고, 보컬블링에서는 이제 바지를 사는 걸, 청바지 사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화장품들은, 미국에서 사면 굉장히 비싼 화장품들입니다. 비타민C가 들어있어가지고, 뭔가, 얼굴에 막 잡티 많을 때 쓰면, 잡티가 조금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제 다른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꾸준히 쓰고 있어요. 아, 미국 아마존에서 사면 거의 두배 가격이에요. 할 때마다 한국의 두배 가격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 구달 많이 챙겨오세요. 이 청귤 비타는 아침에 잘 쓰는 제품이고요. 저녁에 쓰는 제품은 세럼은 이거예요. 미샤 타임 레볼션. 이게 또 한국에서 사면 뭐만 원대로 살수 있지만 아마존에는 이거를 40불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사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구매를 했고 이 미샤 타일 레볼루션도 이렇게 3개 구매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익스트림 크림입니다 이거 저렴하면 만 원대로 도살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게 한 40불 정도 해요 아마존에서 너무 돈이 아까웠는데 이번 기회에 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만 써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스푼도 있고 여기 있는 거 조금만 써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끈적거리지도 않고 너무 막 딥하지도 않고 진짜 좀 산뜻한 느낌? 크림 치고 되게 산뜻한 느낌? 저는 막 이런 세럼이라든가 이런 크림 살때 무조건 디렉터 파인이 그거 보고 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얼굴에 성분 좋은 것들만 사니까 가성비 진짜 갓템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사면 되게 비싼 것들이니까 꼭 미국 오기 전에 많이 많이 쟁겨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한국에 들어간다면 이거 진짜 많이 쟁겨올거예요한 10개씩 이번에 제가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 쿠션을 샀어요. 티르티르 제품입니다.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랬는데 아마존에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아마존에서 팔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보고 싶었고 디렉터 파이님 그 유튜버 보니까 이거 되게 성분도 좋고 가성비 갓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꼭 써보고 싶었던 거라 이것도 샀고 이팩 를 엄청 샀어요 거의 이제 국민템이잖아요 요, 요 라인들 이 팩은 정말로 미국에서 사면 너무 아까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쟁겨주시는걸 추천해요 이런 거 하나에 막 300원부터 800원까지 이렇게 측정이 돼 있어요 40개에서 50개 정도 샀는데 얼마 안 나왔어요 10만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꾸덕꾸덕한 느낌 그래가지고 뭔가 다음날에 면접이 있다 아니면 뭐 사진 촬영할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요거 아쿠아링을 하는 편이에요 어, 얼굴에 뭔가 많이 났을 때 원래 티트리는 여드름 진정제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잖아요 평소에는 이런 것들 그냥 보습 계열 같은 거 미국에 올때 깨질 수가 있으니까 보통 김치 같은 거 보내시거나 한약 같은 거 보내실 때 터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 주신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되게 많이 시킨 게 이런 컵밥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미국 오면 이런 컵밥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한 7천 원 정도? 한국만큼 이런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요 뭐 매콤낙지, 택이 불고기밥, 철판 제육깥밥 사실 이런 거는 <웃음> 제 친구가 시켜준 거예요 제가 필요한 거 보내고 있다 하니까 나라랑 택배로 이거를 사서 보내줬어요 이건데 저는 여기 지금 뭐 들어있는지 몰라요 먹고 싶은 거다 보낸다 그래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친구 헐 곱창전골 이거 뭐지? 어, 헐못 먹은지 한 1년 반이 다 돼가네요 오, 미역국도 있네 낙지김치죽 아플 때 먹으면 좋고 된장죽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들깨버섯죽 콩당국 이런 게 너무 땡기는 거야 미국에 니까불 어, 미역국 하나 더 단호박죽 있고 또 소고기 미역국 꼬무침도 미국에서 먹혀 되게 힘들어요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언박싱 영상 재밌었나요? 코로나 시국에 더더욱더 되게 유용한 서비스라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해외 사시는 분들이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몇달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도 배송이 안 되고 뭐도 배송이 안 되고 해외 사시는 분들은 뭔가 되게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채워주고 있으니까 저는 해외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나라라 택배를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나라라 이스프레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제가 영상 더 보기란에 더 자세한 이용 방법을 써놨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영상이 굉장히 유용하셨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